나이 23, 24, 25, 26, 27, 3 32, 34, 2 3 2 3 25, 3 2 36, 2 36, 25, 36, 25, 36, 25, 36, 25, 36, 25, 36, 25, 36, 25, 36, 25, 3 2 3 25, 36,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s の1 0 2의3 s はいぺいここ回転すばかなんの例えば 8 0 어렵の ま에1 b e s t i m 1 もん流目が早 bite 続きだねちょっと Wirkio 에 n 어 a t a が加3번이 그 다음에, 이 6, 위에, 이, 이렇게 거기, 위에, 이렇게 거리, 위에, 이렇게 삼이데요그지 이거, 다시 풀어서, 담은 이, 에 위, 그 다음에, 위, 위, 거 이렇게 삼는다. 이렇 해서 5가 됩니다. 이렇게, 이일단 바로 가지 말고, 다 풀고, 다풀어달고요그 다음에, 2로 3. 빼기 그렇지! 2, 5, 4. 4. 5, 5. 4. 5. 이거 없애지 고요플러 3. 2 3. 3. 2 3. 2로 2로 2로 3. 2 2로 2로 2로 2 2로 2 2로 2 2로 2로 플러스 4분의 2만이 4분의 1 여기까지는 4의 4분의 1 4분의 4일잖아요 응? 4 4 곱하기 4에 1분의 1 곱하기 4 나누기 4에 4분의 1 그렇지 2분의 3 3 곱하기 1 빼기 4분의 1이 되돼 그러니까 2분의 5 빼기 4분의, 4분의 1이니까 4분의 10 4분의 9가 돼요 그렇은 하면, 다음. 그래 2의 2분의 3. 그러니까, 그는 요리수. 그렇지. 여기서, 그2